네딱 <웃음> 칠게 두가지가 보이는군 대회전성 제각돌리기 그리고 횡단 그리고는 딱히 보이는게 없어잉 nope. 사실 두가지다 내가 자신있는 공인디 내 공이 여기 저부터 있지만 안는다면 말이지 그렇다면 빠졌을 경우 어떻게 되나 보자 <웃음> 빨간 공 위치가 너무 탁월해서 둘다 쉬운 공을 띄워줄 확률이 높단 말이오 <웃음> 이렇게 득점 확률은 떨어지고 여러 줄 확률은 높은 공은 시기가좀 거시기하지 그럴바에 빨공을 두껍게 앞돌로 돌려서 공수 양빵을 노려볼자 오케이 결정했어 오험메 너무 생각이 많아붙어요 어째야스까잉 아이고 미안합니다잉 아! 오호메어어야스카잉 국민 <Loyalmoilujin yangharian> <rancho> <doghouse> 살아있네 브라보 설마? 얄밉다 너야이 새끼 장난 지금 나랑해? 또 빠졌니? 설마? 지랄할래? 오마이갓 oh 아우 짜증나